안녕세요 <목소리도> 달그닥 t v 입니다 저희 전기붕붕이를 샀잖아요 여러분 붕붕이 타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는게 처음이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포터가 제가 저희가 만충을 했을 때 237km 정도 나오거든요 237km를 갈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가려는 위치가 1 9 6 k m 예요 거의 200km잖아요 이 200km 237km가 갈수 있는데 2 0 0 k m 도 우리가 진짜 가봤는데 진짜 한 번도 충전 없이 다갈수 있을지 완주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켜보시면서 나도 한 200km 정도 되는 지역에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도전! 지금 가다가 이제 음. 중간에 전기가 모질라잖아요 네. 저희 견인되는 겁니다 행사장에 오늘 늦어요 아 이거 오늘 그냥 실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맞아요 어, 견인돼야 돼요 맞아요. 긴급 충전 서비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이 묶이면 음. 저희 오늘 약속 장소에 늦게 됩니다 네. 자 어떻게 될지 일단 가시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. 가시오 지수위도 지수이도 같이 합니다 오늘! 자,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. 110km 어, 더갈수 있다고 뜨고 있네요. 자 고생하셨습니다. 지우아고생했어 저희가 출발할 때 242km, 그죠? 그 다음에 161km를 달려왔으니까 81km가 남아야 되거든요. 근데 110km가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15% 정도 전비가 더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근데 날씨도 따뜻하고 에어컨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한 240km 정도 저희가 충전했을 때 나오니까 한 250km, 260km까지는 이렇게 따뜻할 때는 좀 무난하게 타지 않을까.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한 여름에는 얼마나 탈수 있을지. 그리고 저희가 또자교당님의 친정이 대구예요. 근데 거기는 221km거든요. 거기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하다가 차 퍼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 붕봉이 전기 포터 타고 몇 km나 탈수 있는지 실제 그 찍힌 전비만큼 탈수 있는지 테스트한 영상이었는데 한 15%? 10% 이상 더 나온다. 오늘 실험 끝!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